명일대학교동명학과 1학년 요즘 대학교에서 촬영하는 거같게뭐 느낌이 색다른 대사들도 화사세터 뭐 이런 거 색다른 거 <목소리> 아, 교수님 저 원하신 거 아니에요 선배 잘할수 있어요. 걱정 마요. 고마워. 에 말로만 우리 친한 사이 되는 거 끝난 거 아닌 거 알죠? 갑니다. 할, 평! 선배, 네. 선배 잘할수 있어요. 걱정 마요. 고마워. 에 말로만 우리 친한 사이 되는 거 끝난 거 아닌 거 알죠? 이게 제 이름이 윤데 신기하네. 뭔가 이렇게 딱 보다가 익숙한 이름이 있길래 딱 봤네. 저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말고도 저의 이름을 가진 모든 박지부님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형, 너 선배님 밥 어땠어요? 잘먹었 먼저. 어, 모르서도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긴 했어도 나중에 선배님이 뛰겠다고 한 거잖아요. 야, 요하는 조건으로 알저 자리 러면 누군가, 누군가, 누 야! 야 지금까지 얘기할게요. 저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아유 더하면 울겠네. 농담이에요, 농담. 지금 지금 겠네 농담이에요. 농 지금 지금 지금 가서 얘기할게요. 그럼 됐죠? 대신 선배님도 약지 시키세요. 무슨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하금지하 지금 지내지로 했잖아요. 지째로 친해졌잖아. 에이, 지론안 되죠. 다음에 저하고 점심 같이 먹어요 오케이? 갈게요 아 됐어요 네고시마 네. 스타일을 바꿔서 기분이 바뀌어졌나싶기도 하고 스타일을 바뀌는 로 인해서 뇌의 여러분들의 기분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사각해주시는 좀... 뇌의 여러분들이 저를 보 모습이 또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, 또 제가 보는 우리 메일로는 반점이 또바뀌었을까생각하고 바뀌었을까 몇번 나왔을까요? 아원 선배가 한장 막말했다면 가 생일 이라고 에? 우리 오한잔할까전 오늘 스케줄이 있어서 한잔 빨까? 됐어요. 네. 비죠비요 아, <웃음> I'm not sure. I'm not 아 u r e I'm n 요 t sure. I'm 표정을 할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장 I'm n 예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1 2 3아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6 17 18 1저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드디어 이틀째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, 이틀째 촬영을 마치고 퇴근을 하는데요 성공적으로 어, 잘 마치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, 그래서 제 멀리서 보는 푸른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요준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른 배우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요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비가인드